퇴근시간이 1시간 빨라지는 초간단 파워포인트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망 PT 콘테스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신청해 주신 분은 또 너무 좋은 PT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잘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망 PT 콘테스트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30대 직장인 전유진입니다 저는 ppt를 꾸밀 줄을 모릅니다 글과 이미지만 넣습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니 제가 다 준비한 내용을 전달하기 힘들더군요 사람들이 왜 디자인 디자인 하는 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멋진 발표를 할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자료를 활용해서 지금 신청해 주신 분은 발표를 하시려고 하셨나봐요 자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어떤 부분들이 좀 수정했으면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은 사르트르와 실존주의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어, 이렇게 쭉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목차가 나오네요. 이제 전형적인 발표자료의 특징이죠. 표지가 있고, 이렇게 목차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일단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즉이 발표는요 뭐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었나 봐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르트르 씨 본인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컨셉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크, 이렇게 글이 이렇게 쭉 있네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자, 이런 글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글이 쭉 많고 물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기호들이나 이런 띄어쓰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조금 보기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즉 무슨 말이냐면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복잡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은 이걸 보자마자 아 준비 좀덜 됐다 그리고 이해도 잘안돼 이런 생각처럼 된다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이 자료를 딱 보자마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봤을 때 조금 보기가 좀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자료가 쭉 있는데 물론 이렇게 사진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 사진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굳이 위에 있는 이런 사르트르 의 사상 밑에 있는 아니면 이런 선 같은 것들 이런 것이 굳이 필요할까요? 디자인적인 요소가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완전한 발표 형태의 그런 자료로서 표현해도 괜찮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물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하려고 이렇게 인물 사진과 같이 집어 넣어 놓은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본질은 이런거고 그리고 실존은 이런거다 라고 하면사는데 실존이 무엇인지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에 이미 모든 내용들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발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한다 라기 보다는 그냥 제출용 그냥 보여주기 용도의 어, 발표 자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글들과 이런 내용들이 발표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이 다음에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뭐 실존주의에 대한 비판 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자,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이 자료를 짚어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일단 첫 번째 바로 디자인적인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아무래도 필요 없는 디자인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상단에 있는 메뉴 바라든지 아래쪽에 있는 선 도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없앤 상태에서 발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발표하는데 표지랑 목차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어, 굳이 그것을 설명하고 넘어 가느니 차라리 그냥 바로 스토리를 도입해서 어, 내 발표에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게끔 그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오프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표지, 목차를 과감하게 빼버리고 사람들이 집중력 있게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오프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런 필요없는 글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너무 글도 많고 그리고 좀 보기가 어려운 글들인데 이것을 최대한 간소화해서 짧게 만들고 그리고 눈에 보기 좋게끔 한번 고급스럽게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발표자료를 만드는 과정이라기 보다는 이 발표자료를 어떻게 스토리텔링 하는가를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영상을 대학생분들께서 보고 계시다면 취업 발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 발표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고 이제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이러면서 시작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스토리 있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스토리텔링을 이 강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수정된 그 강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하게 된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자인데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앉아야 하는 것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혹시 앞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맞아요. 앉아야 되는 거? 버스 의자. 뭐 여러 가지 많은 답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의자는 왜 존재할까요? 앉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만드는 사람은 아, 이거는 않는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본질이 있기 때문에 실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어떤 걸까요? 사람은 그렇다면 의미에 의해서 실존하는 걸까요? 아니면 실존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실 여러가지 많은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사르트르와 실존주의에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르트르 라고 하시는 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사르트르는 말 그대로 실존주의의 창시자라고 할수 있는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가지 많은 내용을 말씀해주셨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했었던 이 의자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었을 때 의자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질과 실존 이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실존주의에 대해서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소변기 보이세요? 아, 제가 제 입으로도 소변기라고 말을 해버렸네요 딱 보자마자 소변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그냥 소변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볼게요 이거는 뭘까요? 이것도 소변기 아닌가요? 그냥 뒤집어 놓은 소변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 자체를 저는 말 그대로 이지쌤이라고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그냥 목적이 있고 본질을 의미를 떠나서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있게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되게 이해가 안 가죠? 그 이해가 안 가는 작품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 한번 볼게요. 요거 뭐냐, 요 뭐냐면 제목이 쌤이에요. 마르셸뒤샹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에요. 즉 소변기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 자체가 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본 거죠 본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그냥 실제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만들었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이 소변기는 말 그대로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뒤집어 놓은 소변기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끝 할게요 여러분 아 너무 어려워요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저도 발표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는데 가장 많이 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표지와 목차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발표할 때 이런 자료로서 여러분들께 말을 했죠 처음에 그냥 표지와 그냥 목차대로 설명을 했었다면 보는 사람들은 아 그냥 평범한 발표하는구나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졌을 거고 또한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을지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은 그냥 걸러들 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고 아주 스무스하게 갈수 있게끔 표지와 목차를 없애고 아주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이런 표지로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바뀐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료가 굉장히 간소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료가 굉장히 간소화됐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글을 다 넣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집어넣고 발표자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런 자료들처럼 이렇게 본질, 실존이라고 하는 이 글씨 크게 두개 정도 쓰여 놓고서 그냥 말로 설명을 하니까 훨씬 더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스토리텔링이었어요. 어, 물론 이 발표는 뭐 제가 임미시로 여러분들께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긴 하지만 발표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됐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관심 있게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관심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오프닝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기소개 발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 발표하는 사람을 굳딱 관심 있어 하지 않아요 왜냐 그냥 관심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관심 있게끔 만들려면 그 관심 있게끔 사람들이 사람들과 이사람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감적인 요소나 또는 궁금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꺼내 놓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이 오프닝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의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좀 생소하지만 그래도 관심 있을 수 있게끔 질문과 함께 답변을 받고 그리고 좀더 활기차게 오프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보고 아얘 뭔가 좀 준비 잘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중할 수 있었겠죠? 자 이렇게 내용을 구성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실 이 발표에서 제가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마무리였어요 마무리 그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자료에는 마무리가 굉장히 애매했어요 그이 발표의 끝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하냐면 이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청준들과 나 스스로가 과연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이실존주의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는가 이런 뭔가 좀 희망적인 메시지 같은 것이 들어가 있었어야 해요 그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저는 이 부분이었어요 내가 실존에 있기에 의미 있는 삶 제가 마무리를 지었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 여러분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근데 취업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고 정말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게 느껴질 텐데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을 많이 공부하거나 뭐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이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나 스스로가 굉장히 가치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취업 준비한데도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그냥 애드립이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어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망 피티 콘테스트 두 번째 시간을 맞춰 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내용이 길어졌죠 그런데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하우 이지 이지 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망피티 콘테스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